폭사 쓰고 어, 따봉폭탄! 따봉폭탄! 따봉폭탄! 따봉폭탄! 아싸 따봉폭탄! 가자! 따폭! 따봉! 으으으으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마블 미드나잇 선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해볼 광고는 미드나잇 선즈라는 히어로물 게임인데 이번에 새로운 DLC, 데드풀 캐릭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플레이해봅시다. 게임 난이도가 있네요. 우리는 광고를 찍어야 되니까 스토리는 갭을 보통으로 갑시다. g o s t s 내가 이런 요술 같은 거 싫어하는 거알 텐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신지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 더빙 되게 잘돼 있다. 잠자는 어머니 공포의 이야 깨어나서 당신의 것을 되찾으십시. 깊은 어둠 속 달과 함께 일어나시고 미드나잇 선을 위한 길을 예비하시는 자이. 시선으로 우리를 시하며 눈을 와 더빙 진짜 잘되었다 내가 이럴줄 알았다 아니, 난 히어로몰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악당들은 뭔가를 소환하는데, 소환하면 지들도 손해 아니야? 저 봐, 저 봐. 지금 다 뒤졌어. 악의물이 지금 벌써 다 정화됐어. 큰일 났어. 싸울 상대가 없어, 이제. 왜 저러냐고, 악의물이들. 왜 이렇게 멍청해? <웃음> 저 아줌마랑 싸우는 게 이제 주된 메인 스토리인가봐요. 6개월 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 느껴져, 록센. 문제가 좀 생겼어. 구 생자도 더늘 거야. 불청객들은 너 마법의 성으로 돌아가시지. 어? 얘가 고스트 라이더구나. 청는 생텀이. <웃음> <웃음> 트레인지 있어. 운명에 따르면 여기가 바로 소설어 슈프림이 있어야 할 곳이고 닥터 스트레인지 운명한테 말해. 안 된다고. 이 비밀 를 만나자고 날8 k m 나 끌고 왔어? 웬그 놈이지? 이쪽은 아이언맨은 영화 전군강지지만, 이미지랑은 네. 좀 많이 다르네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 몰라? 목소리 왜 이렇게 젊어? 미드나잇 의 예언이 가까워졌다 이네 마지막 전쟁은 끔찍했었지. 이번엔 내가 직접 나거 이게 오히려 오리지널 내가 캐릭터들과 내가 더 흡사하죠. 영화는 이런, 좀 각색이 된 거고 이게 코믹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딴 일 따위에 신경 쓸 사람처럼 보이나? 아니, 봐, 지옥이 우리 코앞까지 왔어 니네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 온거라고 뒤에 뭐 이상한거 생겼는데 지옥이 코앞이라고 이미 왔어 오 어, 뭐야 어 너무 멋있어 와. 아니 고스트라이더는 영화는 솔직히 좀 망했거든 어? 근데 내가 마블 히어로 중에 좋아하는 애중 하나가 고스트라이더란 말이야 진짜 너무 멋있어 그래 알아었겠지 자, 이렇게 카드가 지어지네요. 카드 내기. 기본적으로 3 코스트를 얻을 수 있군요. 공격 카드. 그러니까 5의 데미지를 준다는 건가? 리펄서 공격. 단일 대상을 선택하세요. 오, 이런 식으로. 어, 진짜 약간 슬레이더 스파이어 느낌이 난다. 일단 맨 왼쪽부터. 오! 타격감 멋져요! 어, 자, 카드 내기 하나 줄었죠. 한번 더. 안될 어우, 야, 이거 사운드가 되게 너무 만족감이 높은데? 돼. 영웅심과 필살기 카드 필살기 카드를 내려면 영웅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공격 카드랑 스킬 카드를 쓰면 은 영웅심이 차는군요 이 궁극기 게이지 이, 이게 영웅심이라고 불리는 건가 봐요 영웅심 두 개로 필살기 모든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확인 이이 이 궁극기 카드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 X를 눌러서 턴을 종료 지원군이 옵니다 와툼의 바람 넉백시킵니다 지금 바로 뒤에 돌 있잖아 어 이런식으로 아 서로 충돌하게 만들수도 있네 오아 이건 되게 진짜 신박하다 이렇게 밀어 야 좋아 지 않아 영웅심이 찼어요 앙가루모스의 도끼 데미지 15 밀쳤어요 어! 밀쳤어요 아, 퀄리티가 진짜 진짜 괜찮네 이제 턴을 종료하고 아! 아이언맨! 뭐야 왜 애들 계속 나와? 이 경우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위험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도울 방법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찾으세요 이게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를 때릴 거라는 표시인 거야? 애들이 왜 닥터 스트레인지만 보고 있어? 무서워 <웃음> 조심해 뭐야 이거 동료에게 20의 방어를 부여합니다 방어? 우와 어쩔 수 없이 근데 멀리 있는 애를 밀 수도 있나? 거리는 상관이 없네 같이 밀어버리자 아 이쪽으로밖에 밀 수가 없네 그냥 그냥 여기라 밀어버리자 쟤를 각도가 안되는데 이거를 내가 임의로 조종을 못하나? 일단 턴 종료하고 이제 맞아도 안아프죠 어? 아나 손모양 반사인줄 알았어 와얘 너무 많은데? 어? 공중후생? 일단 바로 고 가자! 와! 하하하하하아 근데 데미지가 아쉽네 아나 어떡하지? 일단 리펄서 공격으로 뒤쪽에 있는 애 죽이고 이 친구를 안되고 이 친구를 안되고 이 친구를 이렇게 써버리자 카드 넘기면은 그냥 버리는 거잖아 아깝잖아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죽이고 던지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아 무료네 진짜 그냥 공짜 공격이네 지금 카드를 다 썼기 때문에 환경 공격밖에 안 돼요 아 근데 영웅심이 드는구나 어, 필살기를 써야 될 때는 또 조심해서 좀 아껴서 써야 되고 그런가 봐요. 이럴 수가 벌써부터 재밌어. 특히 내가 예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어. 광고 주제. 에 돈이 감마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매운 거좀 적당히 먹으라고 했잖아. 위치는 웨스트빌리지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히는 생터미야뭐한 우주의 위대한 마법사들이 만들어낸 공동 작업물을. 그냥 배달 음식 마냥 던져 놓다니. 아이안 훌리 추켜진 마법 극성들 때문에 첩방문이 망가지고 있어. 그러셔. 난 누구야? 피스라... 스칼렛 위치. 스트레인지의 새 제자. 그래. 너는?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내가 마블 히어로를 전부 다 알고 있지는 않아서. 아니, 캡틴 마블. <웃음> 무지막지하게 네, 그럼, 강력함이라고 써 있네. 대신 네가 와줬으니까 됐지 뭐. 이, 이, 이, 이, 이, 이, 누가 아, 봐도 앗당인데 아니, 아, 그래. 거지로 바로 방어막을 방어막을 쳐들어온다고? 스티븐, 나도 싸울 거 이젠 수 있다고. 그럼 방어막 활성화해. 그 말을 증명해 봐. 그런 우리 오지 못한 브루스 모까지 대신해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마음껏 부숴보자. 저 스카일렛 위치가 개야? 혼자서 그 타노스 찢어버리기 맞아. 일부 직전까지 갔던 그 여자. 어, 걔도 영웅이 됐구나. 일단 합시다. 해서 해려. 잠시 좀 뒤쪽. 더블 갤. 영웅심이 하나가 늘어났고 이걸로 얘를 그 때리면. 때리면 아 근데 왜 집에 돌이 있어요? <웃음> 집이 좀 더럽네 다시 뽑기를 통해 손패에 원하지 않는 카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R키를 누르면 새로운 카드로 교체합니다 이 카드는 못 쓰니까 쭉 다시 뽑고 잽이 나왔네요 슈퍼... 캡틴 마블의 축빵 와... 맞아요 언니 지원군이 옵니다 아 우리 언니 어깨방에서... 뭐야, 이거? 영웅 이동. 아, 영웅 이동도 있었네.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가란 말이지? 이걸 차세요! 아, 아, 아... 애매하게 두... 세 마리가 안 걸쳐지는데요! 몰라, 일단 뒤에 있는 애들... 자... 왓! 어, 두 마리만 날라간 거 맞네. 아가모토의 영시 마지막에 낸 공격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다음 턴에 네 카드 내기로 시작합니다. 사 카드 내기. 영웅심이 두 개나 드네. 영웅심이 두 개가 드는 게 아니라 영웅심을 두개 채워주네요. 아톰의 바람. 쳐. 이건 어때? 지금 카드 두번더쓸수 있거든? 해볼까 음. 이걸 쓸까? 난 그냥 잽을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 잽을 쓰자 타격감 미쳤다 진짜 지원군이 옵니다 또? 근데 뭐 이리 계속 오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 생텀에서 히드랍 병력을 소탕하세요 셋! 셋! 우와! 와이펙트 미쳤다 이제 끝내자 있는 방법은 다써 가위, 바위, 포 않네. 너무 재밌다. 방어막에 뭔가를 막혔어. 뭔가가 아니야. 누구지? 릴리스 악마의 어머니이자 미드나이 선의 전령 예언을 떠나 오늘은 좀지나치시군 감히 생텀에서 소스로 슈프림에게 도전하여 시끄럽구나 <웃음> 아좀시끄럽게 했어 어아나 릴리스 누나 펜될듯 얌석히 있어라 아 방금 뭐였지 <웃음> 헐 이건 좀오이얘 공격은 먹히네. 트야나 진짜 영화 보는 것 같다. 제뭐해 난 괜찮아. 왜 괜찮다고? 이되고 있어. 아, 슬로우가 지금 풀린 거구나. 이제 릴리스를 막을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난 절대 저갈 거야. 누구나 결국엔 자신의 악마를 마주하는 법이야. 하지만 원한다면 여기 남아서 방어막을 계속 유지해줘. 다음에 또 보자고! 이게 약간 뭔가 중간중간에 영화 보다가 일시정지하고 게임했다가 게임 한판 끝나고 다시 영화 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뭐지? 좋아, 이거 일부러 한 거지? 마법의 뼈대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오히려 운이 좋은 거야. 그나저나 여긴 어디야? 마사추세스 세일 뭐, 정확히는 그 안에 있는 주머니 차원이지. 여기가 바로 수도원이야. 이곳에 주인의 존 이는 누구야? 이게 뭐야? 릴리스의쫄병집단인가 뭐야 저거, 티거에나저 쓰레기 아니야? 어 저거, 다들 잠깐 저거, 들 하고 우선 내말 미드나잇썬 선즈라는 히어로 집단이 있나봐. 코트고아 오랜만이야, 사라. 젠 케어터. 더 밟고 거. 있는데. 나도 웬만해선 여기 오고 싶지 않았지만. 아, 변명은 넣어둬. 릴스가 돌아왔지. 수 없지만 우린 자매거든. 릴리스와의 첫 전투를 생각하면 헌터의 안식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 번만 더 힘을 빌리고 싶어 너희 마법사들은 숭고한 척은 잘한다니까 난내 조카마저도 그 어머니의 맞설 무기로 만들었어 그래, 덕분에 세상을 구했었지 근데 녀석을 판에서 또 그렇게 만드시겠다 예언은 정해진 거야, 사라 게다가 내가 좀 평범한 독을 보인데 네. 우린 그저 그 천상의 본질을 육체 안에다 집어넣을 뿐. 그리고 정신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의식에 도움이 될 거야. 모든괜찮아 영혼을 도둑질하는 건 장난이 아니니까. 한번 죽었던 애를 부활시키는데 그 주인공이 나야? 남자. 약간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내 얼굴을 닮았군. 용맹한 거보단 역시 피곤한 상이지. Later. 캐 확정 빛과 어둠의 자식이자 밤을 존재를 간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잠깐만, 목걸이 아니 사부님들이 나 깨우, 깨워주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어, 괜찮은 거 맞지? 어머니. 어디 있지? 이제 1부 시작이군요. 어, <웃음> 나잘 생겼다. 어 뭐야? 아유, 야 블레이드 옆에 <웃음> 석상처럼 앉아 있어. 그치, 가만... 누군가 있군. 블레이드라고 불러. 그리고 난 일반적인 흡혈기가 아니지. 너무 오랜만에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눈치를 못 챘나본데 지금 너랑 나 모두 햇빛 아래에 있다고 단피르인가? 데이워커는 신화 속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반인반악인 괴물사냥꾼이 할 말은 아니지 내가 반인반악이야?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네? 케어테이커한테네 얘기를 꽤 많이 들었거든 전설적인 헌터 릴리스 AI 아 마지막 내가 전사. 아까 그 매두사 같이 생긴 애 천사야. 아들이야? 죽기 전까지 암흑의 군단에 맞서 운다고 기사단을 이끌었지. 죽었다고? 젠장 이래서 첫 인사 자리엔 보통 날안 보내는데. 왜인지 알겠네. 그래. 이 대화가 어디까지 어색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웃음> 이제 슬슬 움직이는 게 좋겠어. 야 근데 블레이드 목소리 네. 되게 좋다. 진짜 잘 뽑았다. 성우. 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지이 진짜 좋아하겠다. <웃음> 다른 애들? <웃음> 그래. 너 팬클럽이 있더라고. 울 준비가 됐다 블레이드 말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어,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모든 게임의 장르를 다 섭렵하려고 하는 건가 이 게임? 갑자기 RPG 게임이 됐어요. 릴리스를 쓰러트릴 수 있는 방법을 나, 나 혼자만 알고 있구나. 목소리? 그게 다야? 장난해? 그걸로 뭘어쩌란 건데?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일 거야 아이언맨 그 싸가지 없는 문제다. 건 영화나 인게임이나 똑같네 그 기억들을 떠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전부 있어 완다에게 의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만 하면 될 거야 와 캐라멜이다 와, 어떤 네트워크를 쓰는 거야? 이건 심판자 l 레이가키 전능한 눈이야 마법에 걸린 바빌로니아 여건 유리에 묶여 있지. 우리 그냥 거울 탑자라고 불러. 완다, 아무개 힘이 방어막을 뚫으려고 해. 대분, 대처원이야. 혼자 고생하고 알겠는데. 있어. <웃음> 시상이 그 무엇도 방어막을 뚫을 순 없어. 완다가 위험해. 내가 거지. 내 도움도 물론 필요하겠지. 그럼 서두르자고. 단타 스푸키. 이제부터 사냥. 단타 스푸키. 아니 애들 말하는 거왜 이렇게 다 웃기지? <웃음> 아 내가 이거 이제 누르고 가는 거야? 가자 이렇게가 멤버구나 블레이드, 닥터 스트레인지, 나 가자 오 미쳤네 난 가만히 있었는데 눈 장식은 너겠죠? <목소리> <목소리> 그 와중에 사진은 끝까지 저, 찍고 <목소리> 어, 방어아모양 <아직> <목소리> 진짜 웃기네 <개울기네>, 게임 <목소리> 아직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 어아 히드라 장교 평범한 히드라 병사하는 발음 아무도 못 지나간다. 그래봤자 엑스트라 같은데 모든 적을 물리쳐 교전을 완료하십시오. 와 블레이드 이제 싸울 수 있어 속행합니다 k o 시 카드내기를 반환합니다 아, 야, 계속 쏠수 있다 이거지? 쏴! 카드내기 반환됨 계속 쏠수 있다 이거지? 슛! 엄마한테 돌아가 엄마한테 돌아가래 이건 누구 능력이야? 아 이게 내 능력인가? 아무 방향으로 강제 넉백 시킵니다 오, 어? 얘 엄청 멀리 밀수 있네 다른 스킬들도 보자 피가 쏟아지리라 야, 이거 써보자 피가 쏟아지리라 2턴 동안 출혈을 적용 와 영웅 심3 먹고 데미지가 20이야? 와장한 방이네 미쳤네 생명력 흡수까지? 너무, 너무 사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내 위치가 여기로 온다 이 표시구나, 이 초록색이. 가. 우와! 아주 찌릿찌릿해요, 이? 그다음에 두번 공격. 얘를 한번더 때리고. 어? 레벨업이 있어? 이, 이 4초렐은 턴 정렬 시 10의 피해를 받습니다? 에? 초렐 딜왜 이렇게 세요? 그냥 죽겠는데? 얘도, 얘도 냅두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 어, 얘만, 얘만 잡으면 되네, 그러면. 일단 얘, 얘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로 이동. 데미지 15. 발로 차. 오! 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디딤 공격이네. 야, 한칸 남았어요. 어우, 야, 데미지 엄청 세. 헉, 반격? 출혈 데미지? 반격 버프 받고, 디짐 길끌. 배기 넉백시킵니다. 얘를 치고 얘를 밀자. 더블 킬. 좋아. 이 친구는 죽을 건데 출혈 딜이 지금 보니까 턴이 종료되고 나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공격을 저희한테 한번 내길 거예요. 그냥 한대 맞고 얘만 잡으면 되네 그러면. 빠른 배기. 말뚝. 데미지 24 아! 이들아, 아 이들아, 이이드아아이아만아 이들아, 이들아, 이이긴아지만 진정해 히이라는릴린이아니야아이사람이 이들아, 이들이들 어머니는 영원하다 키드라는 영원하다 웃기시네 <웃음> 아, 그려. 아, 그려. 아, 그려. 뭐야 죽어버렸는데? 집 무너진다. 아이고 주택 보험. 신이시여. 다시 왔다. 그래, 맞아. <웃음> 신이시여 하니까 그래 맞아 이러네. <웃음> 자기가 신이란 얘기구나. 있데 타락한 베놈이래 베놈이 더 타락할 수가 있는 애였어? 허, 보스전이다 타락한 베놈처럼 강력한 적은 어떤 영웅을 공격할지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의 턴에 따라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일단 피가 쏟아지리라 바로 한번 써주고 피가 쏟아지리라 카드 한장 뽑고 아니 피가 얼마나 만 많... 133? 하 공격 피해가 50% 감소되는 약화 공격 오케이 렛츠고! 가자와 간에 기별도 안가네 잡몹들을 처리하는 게 맞, 맞을까? 아 속행으로 죽일 수 있네 오케이 속행으로 일단 컷 카드는 여전히 유지가 되죠 그리고 채찍으로 얘를 이쪽으로 밀어서 잡목 제거. 밀어. 완벽한 전략이었다. 우와. 지원군 계속 오네. 영웅이 속박되어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속박은 미니언과 유사하게 어떤 피해든 입으면 제거됩니다 이게 넉백을 예도시킬수 있냐? 와.. 야 1데미지만 주면은 이거 속박이 풀리는 건데 넉백이 되는지 봅시다 넉백의 면역이네 어.. 근데 어차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일단 오 풀어주고 채찍으로 아.. 아.. 아이씨. 털어 부딪히면 최고인데.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 터, 터질 것 같은데. 이동을 해서 여기 부딪히게 하자. 자, 가라. 밀채기! 얘를 여기로 보내. 가! 됐어 턴 종료 응 아무도 없어 와내 공격 멋있다 어 뭐야 오! 와 넉백 공격이 있네 제도 대박 데미지 8,4 얘를 그냥 출혈을 잔뜩 먹이고 존버탈까? 나 와톰의 바람. 밀치기. 좀 하지. 좋아. 아, 나 이거 자꾸 볼 때마다 앙기모찌의 도끼로 일켜요. 바다란 앙기모찌 하아악! 그리고 이거를 카드를 보류하고 응시를 써보자. 바람을 두 개나 주시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드넥이 하나 유지되고 있죠? 이거를? 와 이거 아군도 공격이 돼? 아예 베놈이 애매하게 안다 지금 이러면은 그냥 일격을 쓰는게 낫겠다 신비호트 피부? 뭐야 저게 타르크한 베놈에게 근접 공격을 가하면 베놈의 우리에게 와라 패시브와 심비오트 피부 능력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베놈은 자신을 근접 공격하는 영웅을 속박합니다 아 너무 사기인데? 확실히 보스네 으아 속박 플레이 어? 일단 와투맵 바람으로 얘를 이쪽으로 밀어서 속박을 풀고 믿어 풀리고 카드내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네요 손에든 영웅 카드에 추가로 6피해를 부여 해보자 와 데미지 12 이거 그냥 둘이 찍으면 얘 죽겠는데? 진짜 죽겠는데? 해보자 그냥 쏟아 부어 이 일격 두번 공격! 셋! 피10 남았어 그러면은 이동해서 카자고 예아 베베 아나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잘하는데. <웃음> 주어. <웃음> 슈아는 혀도 부족했을 슈아는 슈아는 아아는는는는아는는는아 이겼다 임무 등급이 있네 우와 이게 뭐야? 되게 코믹스 표지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좋다 가끔 생각할 거리가 많을 때는 혈액순환을 해주거든? 나랑 마당에서 대련하지 않을래? 복수의 화신과 대련하는 건 영광이지 대련을 하면은 우정도가 올라가네요 네가 복수의 화신대련 대련 왈 와... 뭐야? 어? 뭐야 끝났어? 아 그냥 미연씨 같은 건가 봐 미연씨 이벤트 아니 난 실제로 싸우는 건줄 알았는데 이런 개쓰레이똥게 아, 광고주님 아닙니다 제가 <웃음> 제가 무슨 말을 <웃음> 뭐야? 그게 정말 너일까? 오랜 세월 끝에 어? 널 다시 보게 되니 좋군 릴리스가 인간형도 있구나 나도 그러면 좋겠어 어머니 나는 너를 낳았을 때 제일 행복했었단다 난 당신을 다시 제거하면 가장 행복할것 같은데 <웃음> 내 동생과 그 애완동물 같은 마녀가 너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했어 무슨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들이 너에게 숨기는 진실 너는 그저 잠깐 어머니 대체 어디서 뭐지 뭐, 뭐가 있나 진짜로 뭘까 이 뒤에 반전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영웅들이랑 싸워야 될 수도 있나 방 업그레이드 커스터마이즈 복장 바꿀 수 있잖아 어우 이야 이거랑 이거 끼면 되겠네 뭐지 중복이 안돼야나돈 날렸어 같이 못껴 홈에세! 레이더! 저 와! 누나 나죠가와! 우와! 야, 비챘? 우와! 메인 캐트로를 빠르게 가서 스파이더맨이 아니었으면 난저 괴물의 몸속에서 썩고 있었을 거야. 이젠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스파이더맨이 기본적으로 지금 합류가 돼 있는 상태고 트레지 제일 거가자 뭐야 왜 때려 아니 왜, 왜 때리면서 가 그리고 넌왜안 도망가 어이구 세상에 후! 스파이더맨한테 안기려고 각 재고 있었네 조심해 이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와, 저렇게 큰걸 던져도 팔꿈치에 염증 안 생기나 몰라 스파이더맨. 어어머니가고말어이으로 데려 대이어 엥? 치아 보험 때문에 히드라에 합류함 <웃음> 난간. 결국 동료들 문제더라고 어? 타락한 베놈의 신비오트 속박은 영웅 능력으로 공격해 부술 수 있습니다 <웃음> 야 반피로 시작인데? 야오야 <웃음> 이거 하고 봐봐 앙기모티 도끼 완전 강해진거 보이십니까? 내려 찢어! 하개모티! 끝. 한번 더! 나이스. 오놈처럼 강력한 적은 생명을 여러 개 지닐 수 있으면 물리치려면 여러 번 KO시켜야 합니다. 뭔? 에? 아 출혈딜까지? 참으건해 부상 당함. 와이 페이지 진짜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어려운데? 아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게임. 공격 카드가 없어. 다시 한번 뽑으면 연쇄 일격이 나오긴 했는데 어야될거 같은데? 아, 근데, 비샨티의 축복을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지금 카드를 두 장밖에 못 내요. 지금 카드를 총세장 써야지 얘를 잡을 수 있거든? 이거 봐, 26 데미지. 그러니까 얘로, 얘를 때리고, 얘를 때리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빠른 킥으로, 애를 밀면 된단 말이야? 잠깐만! K.O.C. 카드 내기를 반환한다고?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잠깐, 밀수 있는 데가 없는데? 자, 밀. 아, 이동을 하자. 그래, 이동을 하고. 자, 침착해. 침착해요. 자, 아, 어, 나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지금. 자, 속행. 밀어주고. 살!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잘한 것도 아니지. 아, 살짝 모자란 디 아, 일단 빠른 킥으로 그럼 잡몹을 제거해주고 내가 여기서 둘이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 슈그로 속박을 적용하면 은 일단 한 명만 죽고 한 명은 살수 있단 말이야? 도박을 해야 되나? 잠깐만 다시 뽑기가 있잖아요 다시 뽑아보자 안될것 같아 s 을 그냥, 눈감고 하자 그래. 제발 제발 자턴 종료하고요 자 누굴 때릴까요 아. 기절. 안 죽은 게 다행이긴 한데 기절. 안 v a t 도끼 나왔다. a e v a 와 이겼다 걸었어. 와 안기모찌 도끼가 다 했다 진짜 이 시점에서 어 뭐야 갑자기 열렸어 데드풀 다 임무 다 이용 가능, 가능. 드디어 응. 이 광고를 끝내러 왔다 뉴욕? 무슨 문제 있어? 새로운 거야? 단트러리 뉴욕 미술관에서 심상치 않은 활동을 감지했어. 누가 침입했나 봐. <웃음> 누가 봐도 어? 데드풀이야. 가장 분이었는데 최근에 회수한 데드풀? 저 다홍색 할리퀸이 도둑인 거야? 아니 레드스컬 쪽이 도둑이야. 데드풀은 오히려 뭐랄까 네가 직접 보는 게 낫겠다. 어, 이렇게 둘밖에 없네. 아흐 데드풀 포즈 마시. 여기서도 과연 뭐, 화면을, 뭐, 찢을까? 뭐, 뭐, <놀람> 화면을 찢을까? 드라 신비술 야장 창고고 촛대는 없어. 뭘 노리고 왔는지는 몰라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나 봐. 발견됐어. <놀람> 어? 와우. 신입이야? 뭐? 미안. 그러니까 내 말은 커스텀이랑 업그레이드 가능한 괴물 잡는 영웅 맞지? 이쪽은 용병겸 영혼겸 센스가 넘사벽인 안티 히어로야. 눈치 빠르지. 좀 끼워줘. 자리 많잖아. <웃음> 누가한테 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도 조각상 때문에 온 거야? 무슨 조각상? 완전 비밀스럽고 완전 무시무시한 내 의뢰인이 통기로 저쪽 끝자락에 살거든? 그 사람이 도둑맞은 건데 그걸 다시 훔쳐 오랬어 범죄 순환이랄까? 저거? 이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웃음> 맞아 <웃음> 저거야! 손을리고 파지 내려요! 신사숙녀 여러분, 강도가 왔습니다! 우리 전에 만났었나? 이름이 슬러슬 아니다 실비야? 신디? 죽여버려. 신아 맞다 깜빡했네 신 레드헤드 손녀잖아. 아니야 스컬 스카프 아무튼. 당장. 사람들이 왜 데드풀 다 좋아하는지 알겠다. 모든 적을 물리쳐 교전을 완료하십시오 데드풀이 적을 KO시켜 n 프에고 게이지를 채울 때마다 데드풀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막타를 쳐야 되는구나 데드풀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하나의 n 프에고 스택을 잃습니다 아유 뭐야 맞으면 또 데, 게이지가 깎여? 그렇군 그러면 데드풀을 노리는 애들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되겠네 n 프에고0 잡을수록 데미지가 강해지는구나 속행합니다 일단 얘로 얘를 잡고 이지 엔프에고1엔프에고 스택을 획득했습니다 데미지가 늘어났어요 플러스 4 20 이면은 잡을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네 그럼 꼬치 꼬치가 돼 꼬치 꼬치 0으로 바뀌고 범위가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얘를 잡으면 엔프에고가 <웃음> 1스택 늘어나고 인상적인데. 여기에서 어 뭐야 왜안 늘어나 아니야 공격 카드로만 잡아야 되나 보다 까비 그럼 요걸로 이렇게 때리고 아, 찍어 자 이러면 엔프에고가 1스택 더 늘어나고 한종류 막 맞으면은 스택이 하나 감소하겠죠? 헥? 두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기절했어 이게 뭐야? 뭐야 카드 더러워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속사 속행! 서... 45방어? 얘가 지금 나 때리려고 각보고 있는데 뭐야 이게 <웃음> 카드 3장 뽑는 건가 그러면? 아 플러스 1 해서 두 장을 뽑는 거구나 보통의 피니아타 지역에 있는 적마다 피해를 입힙니다 여기를 넘어온 다음에 얘네를 때려보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와 보호받고 있어서 얘는 데미지 자체를 안 받네? 아씨 어떻게 해야 돼 찍어 깨어나고 빠른배기 얘도 컷하자 뭐..뭐 대충 밀어 샷! 샷! 배드풀 쳐다보고 있는거 봐 엔프에고 영됐어 하지만 속사로 다시 1스택 쌓고 후, 레벨업 알려고 하지 마, 시간 다 됐어. 아. 이 폭탄으로는 엔프에고 스택이 안쌓아지지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 호호 음. 이름 좀 종료하고 헌터 불쌍해. <웃음> 이거 헌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이야이 야, 너무 빡센데 속사로 이 스택 쌓고 이제 세장 뽑고 50% 범위 증가에 31 데미지. 와 범위 짱 넓어요. 가. 오케이. 하늘에서 내려온 추억음. 로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헌터로 바꿔서 옆으로 옮긴 다음에 회복 사용. 오. 좋아. 빠른 배기. 똥펌. <목소리> <목소리> 카드 두 장만에 쟤를 죽일 수 있을까? 찍어! 흐 채찍 가자 채찍 가! 샛! 샛! 아야! 뭐 끝났어 그거보다 더 멋진 폭탄이 있는데 맞아보실 샛!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짜 <웃음> 지금 일어났니? 순순히 유물 포기하시지. 철컥. 방금 철컥이라 그랬어? 그래 그랬어. 강조법이야. 이제 조각상 내놔. <웃음> 이게 뭔지다. 아, 잠깐. 지금은 독백금지 구간이야. 계약서에 있었거든. 미안. 그러니까 철컥 소리 들었으면 이제 그만. 와우. 오. 다들 철컥거리네. 멋진데. 나랑 나치 좀 잡을래? 희들아는 나치가 아니다 에! 그거나그거나 뭐야? 그래 둘다 이젠 쓸모가 없으니까 어? 어? 에 <웃음> 에? 방금 뭐해? 어 근데 뭐지? 저 괴물? 봤지? 나만 믿으랬잖아 그런데 신은 어디있지 조각상 <웃음> 괴물이랑 같이 셀카 찍었어. 음, 레벨 디자이너 말로는 저기로 대아 뭐야? <웃음> 네. <웃음> 왜 자기 편을 배신했을까? 사실 반전의 대가 아닐까? <웃음> 먼저 가. 우와 저 높은 곳을 아 맞다 얘네 히어로지 여기 몰맨도 나오나? 제발 몰도나왔다몰이 뭔데? 흡혈귀. 흡혈귀는 큰 무리를 지어 나타날 수 있으며 흡혈귀의 물기 능력은 영웅 카드를 감염시켜 출혈 상태를 부여합니다 헉! 한 번도 물리지 말아야 돼? 아 이거 어려운데 범위 공격이 없어 일단 잡몹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합시다 여기로 옮기고 밀어 속사. 속행. 이거 터트리면 나도 데미지 입냐? 아닌 듯? 아닌가? 나도 데미지 입는 건가 지금? 아, 몰랑. 아, 뒤로 빠지는구나. 나이스. 힐힐 해주니까 저 포즈 짓는 거 짜증나 아! 아! 아! 아유 야 이거 너무 너무 안 좋은데? 흡혈기가 영웅을 공격하면 흡혈기의 물기 능력은 플레이어덱의 무작위 카드를 감염시킵니다. 물린 카드는 내거나 버리거나 다시 뽑거나 교전을 완료할 때까지 감염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속사로 좋... 일단 속사로 1 푸에고를 얻고 좋아 묘하게 걸쳐지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가자! 따봉 수류탄! 다봉 오케이 이 상태에서 찢기 공격 세아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안되네 그럼 이렇게 잡아 차! 아... 으... 네 나약한 모습에 릴리스가 좌절하겠군.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빡센데? 제발 제발 제발 폭... 폭팔 나와라 아니, 속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속사 쓰고 따봉폭탄! 따봉폭탄! 따봉폭탄! 따봉폭탄! 대단해서... 따봉폭 뭐야? 피해 광분? 영웅에게 초래상태가 부여될때마다 각 엘리트 흡혈기는 일정확률로 즉시 광분상태를 획득해 일정수의 카드를 내면 적의 턴을 기다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헉? 케아노오케아노흡혈기가막 기겁하는 아싸 따봉폭탄 가자 따폭 따봉 안돼 공격한다 으아으아 일단 회복을 써야겠죠? 안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회복 나이스 출혈 상태가 보여될 때마다 각 흡혈기는 일정 확률로 즉시 엘리트 흡혈기로 변신합니다? 아니 그걸 왜왜 지금 알려줘요? 야 아니 뭐 에? 야 출혈들 미쳤어요? 아이 아직도 나온다고? 일단, 일반 몹을 없애고, 진화 못하게 만들고, 채찍으로 얘 밀고, 아, 출혈 딜. 출혈 딜 아찔하네. 다 잡으면 돼, 다 잡으면 돼. 진화하지 마. 진화하네. 그냥 죽어. 그렇지, 됐 한심하군 답이 나가시는데요? 으잉? 와우 토각상도 못가져가는데 반짝이 문이 있어봤자 다 무슨 쓸모람 그 엄청 무시무시하다는 의뢰인때문에 내가 인물을 말아먹었단걸 알아내면 어떡해 아니다 날 찾아낸다면 난 바로 <웃음> 도적풀 바로 그거야 좀하에 신님. 신입. 여기서 신님이란 전에 말했듯 커스텀이랑 업그레이드 가능한 같이 수도원으로 가자. 안 돼. 마법 방어안 <웃음> 돼. 안 돼. 안 돼. 는대체지 엄마 나시 거래요. 아, 겨우 이겼네. 데드풀 데드풀은 미드나잇 선즈 DLC를 구매하거나 시즌 패스권을 구매하시면 은 이렇게 퀘스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을 경우에 퀘스트가 열리면서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이 데드풀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굳이 DLC 아니었어도 이미 앞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게임의 매력은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야 얘 빨간 내복 입고 있는 거 귀여워 아 어떻게 걸어 자, 아, 말 그대로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일만 끝나면 조용히 지낼게. 네 일은 항상 예술품을 훔치는 거야? 의뢰인이 원한다면 그렇지. 대부분은 어떤 사람을 영원히 잠들게 하는 거지만. 뭐랄까, 이상적인 일은 아니네. 왜? 난 계약서대로 사람을 영원히 재우는 건데 넌 인류를 위해 그러는 거라서? 나와 다른 점은 난 대가를 받는다는 것뿐이야. 막대사탕을 받은 적도 있어. 맛있었지. 난 즐기지는 않아 아마도 아무도 너한테 돈방석을 권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건 천지차이라고 일이 돈으로 안 풀린다면 엑소가 부족하진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조각상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어? 내가 예술인지 뭔지에 홀리는 힙스터 같아? 왜 너에게 중요했던 건지 궁금해 쳐다보기만 해도 몽글몽글한 느낌이 차오르더라고 넌 예술 안 좋아한다며 아까 예술 안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이젠 날까 스라이팅 하는 거야. <웃음> 내질문을회피하지 마. 네가 영웅 이용 가능는게 아니라면 사실 너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 아, 뭐야 더러워. 소파 마음껏 써. 나중에 얘기하자. 날 가지고 놀다니 잔인해라. 내가 이게 굳이 광고가 아니었어도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했다면 은 진짜 붙잡고 지그시 플레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너무 이제 즐겨야 될 컨텐츠가 많고 장편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데드풀 영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미드나잇 선즈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마블의 미드나잇 선즈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음...